쌀이 예방접종 갑니다. 우리랑 같이 오려고 했지만 우리랑 둘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쌀이만 갑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잘 왔어>. <목소리> 들어가다자 <목소리>